안녕하세요 컴퓨터 절반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제가 방송을 못한 이유는 잘 아시죠? 이제 이제 엉덩이가 어느정도 조금 나서가지고 어, 여러분 최근에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을 짧게나마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은 음, 2월 추천 제품이 품절되었을 경우 대체 가능한 제품들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월 월간 견적이 지금 3월 돼서도 크게 바뀌진 않을까 요 크게 바뀔 건 없는데 근데 지금 우한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품절된 제품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어, 공장이 가동이 안되고 있으니까 물건을 가져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제품들 어떤 걸 대신 사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로 한번 준비해 왔고요 만약에 여기 없다면 은 대부분 다 아직까지 물건이 있거나 특정 몰에서만 품절인 제품일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 사시면 사실 수 있을 거고요. 혹시나, 이거 말고도, 어뭘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나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에 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많이 팔리는, B450 보드 한번 봅시다. 지금 보드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이 B450 칩셋 보드거든요.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 터프, 이거, 프로 좋다고 많이 팔리죠? 이게 없다고, 뭐, 플러스 사신 분도 있더라고요. 플러스 사지 마세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플러스 사지 마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 대신 없으면은, 뭐, B450M 어로스 엘리트 사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또 B450M 어로스 엘리트가 없다고, B450 어로스 엘리트 사신 분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지 마세요. 뭐 게이밍 프로 카본 AC도, 제가 영상 올리고 얼마 안 돼서 품절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원래 많이 들어오지 않는 보드인데다가 입소문이 사살 나니까 금방 다 팔린 것 같아요. 요세 가지를 대신할 좋은 제품이 없나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토마호크 맥스입니다. 이토마호크 맥스 같은 경우는 풀 사이즈 보드고 실상 전원부 구성은 이 터프 프로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한 페이지당 모스펫 4개 구성. 이거 똑같습니다. 바껴포랑도 비슷하긴 한데, 모스펫이 약간 더 좋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토마크 맥스가 사운드는 살짝 떨어지는데, 그 제어하고 충분히 넓은 방열판, 그리고 1페이지당 4개의 모스펫을 가지고 있는, 나름 전력 제한도 펑펑 풀리는, 쓸만한 비사공 보드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현금 최저가로 11만, 뭐 몇천원 정도 할까요? 그리고 이제 카드가 같은 경우는한 12만원, 13만원 정도 하니까, 요거 대처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말고 나는 M보드 사야된다 하신분 사실 이게 제이시언 뭐 PC 디렉트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있는데 이건 수입사거든요 제이시언이 PC 디렉트보다는 AS가 비록 부족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물건이 없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비사고 <웃음> 0 m 어로세리트 제이시언 쪽에 보드를 사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토마코 맥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물이 130개 정도로 어 아직까지 물량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제이시언 비사고 M 어라스리트도 물량이 아슬아슬하니까 아,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서루, 서두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대처가 능한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적어뒀거든요. 추천 제품관과 흡사한 전원부 구성 적당한 가격에 큰방열판 그래서 제가 토마큰백스를 쓸수 있다고 적어둔거고요. 이번에는 PC 디렉트보다는 다소 아쉬운 AS지만 요새 그래도 좀 나아진 편이기 때문에 AS 제이시언은 CS 이노베이션을 해줍니다. 얘들도 확실히 고장난 거는 두말 하지 않고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 아쉬운 아마 어, 대체서쓸수 있으니까 요 제품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놨어요. 터프 프로보다 사운드가 약간 낮은 제품이다. 토마크 맥스는. 그리고 제이시아는 PC 디렉트보다 AS가 좀 덜하다 이런거 다 적어놨으니까 요 펴보고 아 그래서 추천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거예요아 그리고 Z390 보드 램오버형 램극오버형 ITX 보드 팬텀 ITX가 품절됐죠 지금 뭐 판매 뭐 2,3밖에 없고 가격도 막 40만원에 올려놨더라고요 이거 구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단종입니다 아마 안들어올거예요 요거 대신할 제품 없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있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아수스 로그 스트릭스 Z390-I 그니까 러 스트릭스 ITX보드 요거 사시면 돼요인티앤컴퍼니께 가장 싸더라고요인티앤컴퍼니도 AS는 그냥 무난하게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대충 사서 쓰시면 될거예요얘 전원부 구성은 보시다시피 드라이브 보스 사용했어요 그 30... 450이었나? 그거 썼는데 그냥저냥 그냥 한 중급 중하급 드라이브 모스패서 생각하면 됩니다 어, 드라이브 모스팟이면 일단 일반적으로 엔채널 모스팟 보다는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8개나 박아놨더라고요. 근데 구성이 조금 애매해요. 3 곱하기 6, 2, 플러스 2 페이지라는 거 보니까 실제로 코어 부분에 들어가는 전원부 페이지는 6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페이지에요. 6페이지로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텀 ITX보다 페이지 자체는, 어, 전원부에 들어가, 그, CPU 코어 부분에 들어가는 거. 1페이지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목스펫 품질은 약간 더 낮은 거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얘도 ITX 보드이기 때문에, 좁잖아요. 그리고 랩 슬롯 다이렉트로 되어 있는 거두 개밖에 없죠. 랩 모브는 정말 잘 돼요. 얘도 뭐, 4,400, 4,200, 잘 들어가니까, 어, 요거 사서, 비다이 메모리랑 조합하면은, 4 0 0 0은 그냥 쉽게 찍어요. 이걸 대처품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현금가로 한 27만원 어, 카드가로 30만원 정도 하니까 펜텀 i 이텍스랑 크게 차이도 나지 않고요. 다만 다소 아쉬운 점은 펜텀 i 이텍스는 리얼 페이지, 오페이지였기 때문에 CPU 오버가 음, 조금 더잘 됐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경우로는 조금 더잘 됐고 거기다가 에 리얼 페이지가 아무래도 그 발열도 좀 적어요. 뭐 더블을 썼거나 듀얼 아프쓴 것보다는요. 그래서, CPU 오버에 펜텀 ITX가 약간 더 적합했다. 뭐, 하지만 국민 오버는둘다 하는데 별 이상이 없을 거예요. 어, 이제, 총 출력량을 어저가 났는데, 모스펫 하나당, 어, 뽑아낼 수 있는 출력량도 펜텀 ITX가 약간 더 높았기 때문에, 어, 최대 출력량이 펜텀 ITX가 약간 더 높아요.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450A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어, 그거 때문에, 스읍, 팬텀 ITX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민들의 아펙스. 아펙스까지 갈 리는 없, 없겠지만 어,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거고요. 그거 대처로 충분히 쓸만한 보드기 이 때문에 ITX보드 어, 대실할거 없나요 하신 분들은 요거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ATX보드는 따로 언급을 안하는 게 여전히 뭐 타이치는 <웃음> 판매물 넉넉하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쓰시면 될거예요 그거보다 좀싼거쓸 거면은 뭐 Z390, 프라임 A 쓰면 될 거고요. 어, 1650 슈퍼 요것도 지금 갤럭시 EX 블랙 제품이 품절을 났다고 딴거 대신 쓸거 없나요 물어보신 분 많던데 기가바이트 윈드포스 쓰면 괜찮습니다 아, 윈드포스 같은 경우에는 1650 슈퍼 주제 어, 그 한줄이라마 <웃음> 누군 소변줄이라 그랬던데 한줄이라마 그 히트파이프가 있어요 요, 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보시다시피 상당히 넓은 방열판을 가지고 있고, 요게 메모리와, 음, 사진에 보면 딱 보이잖아요. 메모리와 전원부가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쿨링 성능이 꽤나 괜찮아요. 소음도 낮은 편에 속하고요 윈드포스 시리즈가 뭐 특별히 시끄러던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소 AS 쪽은 아쉽고, 가격도 약간 더 비싸긴 한데, 그럼 뭐, 가격 차이는 얼마 나요? 몇천원, 몇 만원 정도 더 비싼데, 충분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대체해 쓰시면 될 거에요. 아쉬운 점은 마찬가지로 AS가 CS 이노베이션 네, 지금 윈드포스도 몰이 뭐백몇몰 밖에 없으니까 사실분들은 빨리 사시는게 좋을겁니다 169 슈퍼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가지 제품 추천했었죠 169 슈퍼 EX 화이트 그리고 169 슈퍼 AMP 요두가지 추천했었는데 요게 지금 품절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대체할거는 화이트 대신 블랙을 사면돼요 블랙은 아직 백몇몇 몰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판매 중이고 화이트랑 다른건 색상밖에 없습니다 아 똑같은 제품입니다 EX가 안 붙은 제품은 똑같은 제품이 아니에요 한등급 낮은 제품이고요어 그리고 지금 조택 AMP가 없는거 요거 대처는 뭐하면 되냐면은 기가바이트 슈퍼게이밍 오이으면 됩니다 이거 처음에 나올 때는 딴 제품보다 한 2-3만원 비쌌어요 제가 너무 비싸다고 비추천했는데 실제로는 이 제품이 자, 자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제표 보이시죠 요페이스 보면 알지만 1160 슈퍼 중에서 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줬던 제품입니다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비추천했던거지 가격만 충분히 잡아 줬으면 살만한 제품이었던거죠 보이시죠? 제가 7점을 줬었는데 요 제품은 사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다만 아쉬운 점이 있는데 화이트 <웃음> 1160 슈퍼 EX 화이트는 화이트가 좀더 이쁩니다 화이트가 이쁘고 어, 그리고 이거 슈퍼 게이밍 오시는 여전히 딴 제품보다 만원, 이만원 가까이 비싸긴 합니다 근데 딴 것들도 지금 우한 사태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격차가 줄어든 거죠 원래 2, 3만원 났다가 만원, 이만원 차이로 줄어들었으니까 좋은 1 6 0 슈퍼 산다 생각하고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금가로는 뭐 29만원 정도밖에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SSD죠 970 EVO랑 에 에보 v 플러스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아, 둘다 사실 품절이라서 뛰었어요. 오늘 물건이 에 v 는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비싸죠. 12만원 하던 게 지금 14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처품, 뭐 써야 되나요? 아, PM982 쓰시면 됩니다. 요거 지금 11만원 정도로. 한 3만원 차이 나요. 근데 아시다시피, 970에 v o 든 PM982든, 이제 분량이 초기 분량을 제어하고는 잘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건 아시죠? OEM이라서. 밑에 구리 스티커만 없을 뿐이지 970에버 o 그의 OEM으로 싸게 대량 파는 제품인 거예요 회사에 납품하는 그래서 p n 9 8 0로 대신 사시면 될 거고요 병행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AS가 1년 아니면 3년이에요 수입사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어했든 같은 제품이라서 똑같은 성능을 보여줘요 아수스 완제품 PC나 LG 그램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은 다른 점이 있어요 뒷면 지금 사진 찍어놓은 건데 보시면은 잘 보일 지 모르겠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보시면은 위에 게구축 애호인데 얘는 검은색 스티커가 뒤에 붙어있는데 이게 구리 스티커에요 그래서 이게 발열 해소의 역할을 하는데 p n 9 8에는 그냥 녹색의 좀 보기 싫은 기판이죠 뒷면도 아무것도 없어요 방열을 위한 스티커가 없기 때문에 뭐 하드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방열판 하나 달아주면 좋아요 사실 뭐 게임밖에 안 한다 그러면은 방열판 없어도 뭐 온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한 60도, 50도 후반 정도만 나오더라고요. 어, 아쉬운 점다 적어놓은 거 보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파워. 파워 제가 시소닉 포커스 골드 GM750을 잘 추천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브론즈에서는 s 1 2 SSR650, GB3 이 제품을 추천했었는데 지금 둘다 품절이에요. 위에 거는 그래도 판매물이 한 90물 정도 있는데 밑에는 아예 뭐3 0뭐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어쨌든 둘다 구하기 힘들어요 아니면 비싼 가격에 사야돼요 GM750이 심지어 GX750하고 비슷한 가격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은 포커스 골드 GM850으로 100W 높은 제품 이거 쓰시든지 이거는 그래도 100몰 넘게 있거든요 아니면 이 안텍 EAG750 플러스 골드 쓰면 될까요 이 안텍 EAG 같은 경우에는 이 GM750의 OEM 버전입니다 OEM이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시소닉에서 만들고 안텍 마크를 붙여서 파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품질은 거의 똑같습니다. 펜만 달라요. 펜만 다른데 펜그뭐 펜불량이 많다는 얘기도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제가 직접 받아 봤을 때는 이거 불량 나면 어차피 새거 갖다 주는 거고 어, 품질 일단 초기 불량만 없으면 은 거의 같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 뭐650 브론즈 정도 쓰려고 하셨, 하셨던 분들은 그냥 클래식 700W 트 어, 스탠다드 클래시2 700 마이크로닉스 거 사용하시면 될 거에요 효율이 약간 차이 나긴 하는데 뭐50 와트 용량이 큰 만큼 좀더그 효율이 높은 구간 쪽으로 맛아떨어질거예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위에 GM850은 100 용량이 큰 GM 시리즈라 품질이 동일하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GM750 가격올 오른 거 보면 은 거의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요거 쓰는 게 괜찮을 거고요 어, 안텍 제품같은 시소닉 OEM이니까 품질이 똑같습니다. 펜 빼고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거고 그리고 마이크로닉스 클래시2 700W는 불량률이 낮은 스탠다드 가장 많이 팔린 제품 중에 하나니까 그냥 대체 쓰셔도 돼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0량큰만큼더 비싸고 이놈도 지금 100몇몇밖에 없기 때문에 고품절될거다 안텍 제품은 다소 펜 불량이 잦은 편이다. 스탠다드 등급이라 효율이 이 브론즈보다는 한 2% 낮다 이 정도가 단점이 될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쿨러 부분 쿨러 잘만 CNPS 9X 옵티마 화이트 그리고 이제 서크 CT240 이두 개를 제가 2월에 자주 추천을 했었는데요 밑에 이렇게 품절이 났습니다 위에 것도 품절 났다가 이제 소량이 다시 들어온 상태고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존스버 CR60에 쓰세요 여러분도 무아안 되는 쿨러입니다 그리고 e m 텍 미라클 같은 경우에도 이 소클하고 성능이 거의 똑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비싸긴네요한 7000원 더 비싼데 e m 텍 e c AS 생각하고 한4볼만 하겠죠? 잘만 제품보다 다소 비싸나 묵보게 되지 않게 무난하게 쓸 만한 제품이다 가 c r 6 0 1 얘기하는 거고요. 소클 제품보다 다소 비싸나 e m 텍 e c a s 믿고 쓰시면 된 성능 비슷 이게 미라클 2 4 0 얘기하는 거예요. 음, 단점은 뻔하겠죠? 다소 비싸. 비교적 비싸. 이게 단점이에요. 어쨌든 둘다대처품은 쓸만합니다. 아 그리고 겟맥스 4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V2 버전도 일부 완벽한 묵법이 아니라 미세하게 묵법이 생기면서 접촉불량으로 택배로 물건을 발송받을 았때 안켜지는 경우가 있어서 추천목록에서 웬만하면 다음달부터는 제가 제외를 할거요요 어,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2월 어, 기준 추천 제품 중에 품절 제품 대체할 거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살짝 알려드렸어요. 당장 급하게 사실 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또뭐 대체품이라 사야죠. 아쉬운 점이 그리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제품들만 고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런 제품들로 대체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좀더 길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연합을 만나뵐게요. 여러분 치질 조심하시고요. <웃음> 우한 사태도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얼굴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